이어 5월 16일 김하기전 차관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김하기전 차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더그 결과 금일 김하기를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 사기 무고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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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300만 원, 500만 원등총 1,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학의 검사는 윤중천 씨가 입고 있는 코트가 마음에 든다며 입어본 뒤 똑같은 옷을 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코트값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로써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 동영상에 공개된 지 6년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까. 김전 차관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김전 차관의 사무실을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MBC에서. 네, <목소리>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김학의 사건 등 과거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깊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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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래요. 아, 네.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응대를 안 오기로 했다고 네. 응. 그때 부실수사 검사를 들 아, 형사시효보다 진규시효보다 짧아요 형사시효는 7년 10년이고 진규시효는 제기 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검찰이 무엇을 수사하지 않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때 과거에 투사를 부실하게 했던 검사들의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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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술한 내용은 요지는 이제 외압이 있었다 아, 그리고 그 외압은 어떻게 연결된다 아, 그리고 저는 음 불이익성 좌천 인사를 받았다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가서 다진술 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진술하고 와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에, 외압 받은 내용을 에, 그 수사기획관 했던 사람이 와서 진술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한 것일까 여완섭 수사단장에게 물었습니다. MBC PD 수첩 이중각 PD라고 하고요. 아 그러시구나. 예, 네. 예. 2019년에 그 예예. 김학의 사건 재수사 이세민 수사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제 좀그 반발해서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분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분만. 음... 그분하고, 그, 그분하고 그분하고 그분하고 한 분인데 왜냐하면 다른 모든 분들하고 진술다 끝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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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수첩에서는 1970, 8 0년대 불황인 시설에 강제로 격리 수용되었던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1983년 동부여자기술원 입소 후 1986년에서 2007년까지 영보자유원에서 생활한 임경혜 씨를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